일단은, 실 재단하는 거나 작품 만드는 게 조금씩 헷갈려서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온 것을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들어가서. 핏채고 다음은 이제 아이디어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이디어스는 제가 올려놓은 상품이 이제 좀 많아져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많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먼저 휴지거리가 있네요. 휴지거리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어, 강아지 장난감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노즈워크 주문 들어온 것도 체크를 해서, 메로나 그리고 딸기 우유 대 여덟 개 인디핑크 두줄 크림 오렌지 두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필요한 실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지금 재작해야 되는 실이 네 가지. 색상이니까 고리를 4개를 준비를 해주고 오늘 아이보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22줄 정도 필요해서 그 에스자고리 중에 이렇게 엄청 큰 에스자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아이소에서 파는 엘자거리가 요정도 크기면 T.O.P 엄청 크죠, 비교하면 요게 어, 실 많이 재단할 때는 아주 편해서 여기다가 아리리 실을 걸고 크림어런지 나머지 색깔은 여기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끝나는 것부터. m f t a b We don't even know you Your hometown, we don't even go to Tryna get in worldwide global Lookin' g l I e a show you Been killin' this since O2 Spill her, spill her That whole man k i l l e r Life so free, can't no man kill him Came from the bottom Was a broke man g e t u o Still move like 10 m a n With no f a m i l with t e m Pardon me, I get hectic I survived through the wreckage You should go look for the exit New sheriff in town I get a little reckless Miss the memo, go check the message I ain't then came back for seconds I ain't seen in your fake little necklace Lifestyle decrepit, I should probably expect this much g a m e for your league i'm i n s a n with speedo i n s a n on beast legendary of everything you a i m t o b e i'm insane and free you can't tame the beast Uh. friend me friend me enemy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me friend me enemy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me friend me enemy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ps just wanna be a mini me I o m e i n g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 택배 보내는 비닐이고요 어 이거는 이거 대량 구매할 때뭐 시제품으로 받았던 것 중에 남아있는 거고 어 대부분 이 제품을 포장하는 투명 비닐은 다이소에 저렴한 가격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하는 게 제일 싸긴 한데 전좀 다양한 사이즈가 자잘자잘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대량 구매를 한 거여서 다이소에서는 안 팔고 있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것 중에 사용하는 거는 15 곱하기 20이랑 18 곱하기 23 이걸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지는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는 1 1 곱하기 10이랑, 뭐, 한 8, 8 곱하기 8 내지 10 곱하기 10 정도 되는데, 얘는 보통, 음 제가 사은품 같은 거 넣어 보내드릴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량주문 들어올 때 사용하는 거는 30 곱하기 37인데, 저는 아무래도, 워랭인 같은 거 포장할 때 이걸 사용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워랭인 제품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는잘안 쓰고 있고, 휴지걸이나, 강아지 간, 강아지 노즈워크나 DIY 키트 포장이 많아서 요제요 요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관은 이렇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데 어, 파는 이름은 비닐봉투 걸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사용한지 오래돼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세워두고 여기에 그냥 택배 봉투랑 시장 봉투를 이렇게 펼쳐서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뽁뽁이 우드봉 포장하는 뽁뽁이도 다이소에서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팔고, 어,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일단 낮잠을 조금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